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단 아침이 밝았고 우리는 뭔가를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건설 중인 건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방 될것 같죠? 일단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제가 뭘 찍기로 이렇게 지시 내렸죠? 아 쉐. 집이죠. 일단 집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일단 기다리기도 하고 자 여기서 깨달은 게 있죠. 일단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 이번 시간부터는 좀 생산 건물을 여러 개좀 지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땅 먼저 사봅시다. 일단은 이쪽에다가 밭을 만들거고 이쪽에다가 생산 단지를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 하나 구입합시다. 여기 구입하고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에이 구입합시다 자 일단 구입한 다음에 길을 만드는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좀 미리 만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건물을 붙이는 형태로 어허 또 건설이 안되는구나 전 이런게 이해가 안돼요 여기도 안되죠 아무래도 애들이 좀 빠른 좀 빠르게 크는 것 같은데 빨리 집을 더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타협을 합시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도로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도로 만들고 이쪽도 연결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하고 는 개불. 자 여기다가도 라지 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쪽에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호이자 아,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지 않게 그 램프 스탠드 있죠? 램프 스탠드도 좀 여러 개 지읍시다. 근데 지금 건설 마크가 안 뜨고 있죠? 그러면 이거 잘못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몇 개를 더 지어줄게요. 호이 여기 안 되고 여기는 되죠. 오케이. 자, 수많은 따봉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기다리고 자, 여기도 지어주려고 했는데 안되죠? 그럼 이쪽에다가 설치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안되지? A라인? 약간 좀 등을 만든 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이쪽에다 붙는 그런 애돈 여기 형태로 놨으면별 되겠... 어, 문제 없이 잘 설치가 됐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해야지 겨우 설치가 되죠. 이케이 일단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지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 지금 헤비로드라고 있죠. 이게 운반수 관련된 건데, 나중에 좀 사람들이 모자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더 고용해도 될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이쪽 라인 옆에다가 제가 생산건물을 몇 개를 좀 테스트로 지어볼거예요 여긴 또왜 안되지? 이런게 이해가 안되죠. 뭐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연결 될랑말랑 여기는 되나요? 에헤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무튼 이런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건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빌딩, 라인에다 생산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볼게요.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블랙스미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흙을 한번 구해볼게요. 음... 여기다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다가 아니야 그 전에 잠깐만 또 키를 만들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아안 보여 등불이 없어 자 우리 인프라에 좀만 더 투자를 합시다 자 이런 데 지을 수 있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다 길을 이렇게 미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 지대에 그,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막는 역할을 시킵시다 자 그러고 나서 클레이 죠 클레이를 어안 보여요. 이건 낮에 와야지 될것 같아. 일단 좀 속도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b u i l d 음. 자 램프들은 열심히 만들고 했고요. 자 얘는 이게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색깔이 안 변했죠? 오케이. 자 이렇게 짓고. 자 얘는 클레이기 이 때문에 진흙을 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실제로 바로 퍼올리지안 그안 올릴지 그거는 좀 확인해 보긴 해야 되는데 이 옆에다가 제가 포털이를 만들 거예요 자 포털이라는 게뭐 어 중사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도자기 라든가 접시를 만드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음... 여기 좀 공간이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을 좀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는 되지? 안되네요 그러면 이렇게는 되니? 어, 되네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인프라 스톡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설치가 안됐죠? 설치 안됐죠? 여기는? 안됐죠? 에라이 그럼 여긴 되니? 에라이 자, 이래서 맘에 좀안 들어요. 음, 이 게임이 마음에안 들어요, 이렇게. 자, 어찌됐 건, 이렇게 인프라 스럭처를 통해서 램프 스탠드를 세운 다음에, 옆에다가 포터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집을 좀더 지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마슬아슬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건 좀더 음, 지워야 될것 같아요 자이 아이를 하나만 더지읍시다아 이거 그 정렬시키는 버튼이라던가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쵸? 이게 제가 손에 수전증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찾았다 여기가 포인트에요 자 이렇게 하고 스탠드 램프를 이 사이에 사이에 지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지어볼게요 지을 수도 없잖아 이런 뭐여 이거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재료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저희가 철이라던가 그런 거 많이 아이고 많이 있구나 그러면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먹는 게 갑자기 가득 차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역해도 될것 같은데 자 무역이나 합시다 일단은 그콩 있죠 콩을 한 3번? 아니 300정도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웹폰을 만들라고 이렇게 퀘스트가 떠있죠? 자 이건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웹폰을 누르겠습니다. 후잇. 이렇게 하면 음 작동이 될것 같아요. 자 만들고 있죠? 오케이 됐어요. 자 남아 도는 인부들이 이렇게 다섯 명씩이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그냥 건설 인부로 돌려도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 헤비 로더로 고용을 시켜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클레이죠. 음 여기 한두명 정도 고용을 합시다. 정말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포털이 쪽에 사람들 좀 고용을 합시다. 한두명 정도 고용을 하면 막 이것저것 뭐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석탄이 없으니까 일단 위에 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클레이를 만드나요? 이거 좀 봐야 될것같아요오 진짜 만들었어요. 신기하네. 일단 500정도 생산한거 보니까 하나만 지어도 될것 같아요 그쵸? 두 명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 같고 여기는 어... 지금 나무가 없다고 하네요 나중에 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럼버밀도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길을 이렇게 추가로 연결한 다음에 아또왜 연결이 안 됩니까? 이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또왜안 됩니까 이게? 이렇게는 좀 되죠. 어허 신기한 게임이야.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해요, 그쵸죠 진짜 어찌됐건. 그냥 나무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니까 럼버미를 좀 만들어 볼게요. 넘버벨 있죠? 이 아이는 작네요. 자, 작으니까 일단 여기다 한번지어볼게요 호잇! 자, 이렇게 짓고한번 도로를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 가능... 아, 안되네. 그럼 여기서 연결 가능... 아, 여기도 안되네. 뭐지? 이해가 안 돼... 되... 엥? 이것도 왜안 돼요, 이거? 또 이렇게 하니까 되죠. 아참 신기한 게임이죠.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여기서 도로를 끌고 올수 있나요? 이건 안되는 것 같고 그 위에서 좀 끌고 옵시다. 어 이건 또 된다.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램프를 만들게요. 그 저녁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런 것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 클릭을 해도 설치가 안 되는데 얘가 너무 커서 그런 거겠죠? 일단 그러면, 일단 이런 데다가 먼저 설치를 합시다. 호잇! 됐고, 여기도 미리 설치를 합시다. 호잇! 됐어. 그럼 두 개씩 설치하면 괜찮아질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안 되네. 자, 대기합시다 여유인력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이쪽에다가 배치시켜가지고 나무를 생산하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자 우드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 생... 서머리 한번 봅시다 음 이런 식으로 생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뭐 나무라던가 그런 것도 생산할 수 있겠죠 빌딩 만들고 있지 왜 반응이 없니 아, 일단 뭐 알아서 하겠지 일단 기다립시다 자 그런데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있는 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 90이 넘어가는 순간 죽는다고 언급이 되어있네요 그쵸? 그럼 밀리터리 빌딩을 지으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제가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밀리터리 빌딩을 한번 지어봅시다 이하인 것 같아요 근데 더럽게 비싸죠? 잠깐만 이쪽이 내가 살던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자 포트는 어떤 식으로 짓는 걸까요? 이거 좀 궁금하죠? 여기다 짓는 걸까? 아 안되는데? 뭔가 건설이 되는 근거를 <목소리> 좀어 제공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 물 위에다 지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 쳐. 근데 설마 먼데다 지는 건 아니겠죠? 막 이런데 이런데다 지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여기 바깥에다 여기도 아니잖아. 자 이건 조금 있다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불빛을 많이 설치했는데 아 이제 좀 밝아졌죠? 그 다음번에 이쪽 라인에다가 그 램프를 좀더 만듭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지어볼게요 설치 시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 지어진데가 없어요 없죠 에 l i 진짜 미리 거점을 잡아놓고 그냥 건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설치를 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지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음. 뭐가 있을까요? 일 우리 웹폰 만들고 있니? 난 그게 제일 궁금한데? 철도 있고 Building completed. 자 다시 생산하자 자 웹폰 누르고 여기에 내가 분명히 사람들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생산해야 되는게 맞아요 근데 반응이 없죠 희한하네 자 여기는 또그 뭐, 뭐라고 뭐 해야 되죠? 불빛을 만들어놨더니 또 이렇게 공간에 띄우라고 언급이 되어있네요. 뭐어쩔수 없죠. 이렇게 지읍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을 좀 연결하고요. 음, 이쪽도 길을 연결합시다. 자 근데 궁금한게 이거 힐 줄여야 되는데 포트 짓는 법을 한번 볼게요 언급이 안돼 있잖아 아 포트를 좀 빨리 짓고 싶은데 어디다 지라는지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그쵸? 어? 잠깐만. 색깔이 변했어. 맞죠? 여기가 그 지점인 것같아자 일단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 아이를 만들면 이 수치를 억제시켜준다고 하네요. 일단 우리 게임 망하기 전에 뭔가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 때문에 이거를 먼저 빠르게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똥가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여유인력들이 좀 많으니까 건설 인부 쪽에다 가 투입을 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건설 되면 어... 다시 일쪽에다 투입을 시킬게요 아니 잠깐만 우리 웹폰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 맞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 이후에 생산이 안 된대요? 분명히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작동을 안 하고 그어음반자를좀 고용을 더 해야 되나?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삶을 한 두명 정도 더 빼고 그 다음에 대장간에 사람들이 투입을 시킬게요. 그러면 좀 뭔가 자원들을 빠르게 운반시키지 않을까요? 그건 또 개풀인 것 같고 이거 좀 운반시켜주면 안 돼요? 다시 웹폰 클릭할게요. 어? 만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 사람이 모자라서 그랬구나. 이런 뭐 어쩔 수 없죠. 이러면 블랙스미스 같은 경우는 풀로 투자를 시킬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만들기 시작했죠? 이러면 됐어요. 에이 진작에 설명해주지. 자 근데 지금 이 게임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최적화가 아직 덜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있어 옵션은 낮춰야 될까요? 음... 이건 좀 고민이긴 하네요. 아직 얼리 액세스 단계니까 이런 최적화 문제는 언젠가 잡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최대한 진행을 해볼게요. 나 포트라도 지워봅시다. 그래야 뭐 이거 이 해적들의 이 수치가 얼마나 낮아진지 또 확인이 가능할 거잖아요. 아 근데 너무 끊긴다. 자 침이 왔습니다. 음 너무 끊긴데요? 이거 만들어 줄수 있는 거지? 자 66% 에요 자 이게 만들어지면 좀 해피해질 것같아 웰던. Well 자 무기 만들었고요 무기를 100개 정도 수출하라고 언급이 되어있네요 자애도도한 다음에 웹폰 있죠 일단 100개 정도 수출할게요 시킨 대로 합시다. 오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잠깐 이게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아니 그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갑자기 칩을 더 많이 지으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아, 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있는데. 일단 속도를 줄입시다. 너무 끊기죠 이제? 자 여기다 지을 수 있을까요? 안될 것 같고 그럼 이쪽 라인은 어때? 여기도 안될 것 같고 아 되는구나 자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게요 그 옆에도 하나 더 지읍시다 가능할 것 같아 한 이쪽에다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인프라스트럭처 여기다가 불빛을 좀 만들어 줄게요 설치가 안되네 에 i 에이 모르겠다 자 수많은 따봉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해피니스가 직접적으로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웃기는구만. 야, 이거 속도 올리고 또 확인을 해봅시다. 아직 애들이 자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먹는 게좀 많이 줄어드니까 미리 농장을 만들어두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건설공이 3명 정도 있죠? 자, 농사를 지을게요. 여기다 집읍시다 여기다 집고그 사이에다가 이거 지으면 되겠죠? 힛. 야 이것도 못찍게하면 짓게... 어떡하니? 못 지어요 에라이 진짜 자 일단 보상은 받긴 했고 그 다음에 파이러스 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잘란 애들은 어 저기 저럼버밀 이미 지었는데요 또 지을까요 그냥 머리 아프죠 야 이거 너무 끊깁니다 이거 음 그래 자 지은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죠 이름면 됐고 아 이거 너무 끊긴데 럼버잭을 만들라고 제재소 만들란 얘기겠죠? 일단 시킨대로 해봅시다 자 이쪽엔 없구요 음? 잠깐만 럼버잭이 인더스트리 쪽에 있니? 그런거 같죠? 아니잖아 아 뭐요? <웃음> 럼버잭이라는 거는 안 보여요 지금 럼버미은 있었는데 럼버잭이라는건 제가 못 찾았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자 건파우더를 만들려고 돼있는데그아 이거 벌써부터 게임 종료각이네 이거 너무 끊겨요 좀 너무 아쉽다 자, 건 파우더, 여기 라인에 있었나? 아니면, 프로덕션 라인에 있었나? 여긴 없죠? 오케이. 그러면, 인더스트리 쪽에 확인을 해볼게요. 건 파우더, 여있네요 여기 자, 여기서 화약을 만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아이를, 으, 너무 끊겨. 일단, 지도를 구입을 합시다. 여기다가, 구입 요청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클릭하면 되겠죠? 12000이나 빠지네 자그 다음에 자 컴파우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만들게요 자 이렇게 찍고 등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오잇. 됐죠 자 근데 여기 모자는 재료가 있습니까? 지금 만든 중인것 같은데 Building completed. 어 그래 이거 완료됐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들어지는게 맞지? 일단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좀 성인이 되면 여기다가 배치를 할게요 스톤 가드 쪽에 배치시켜 가지고 예, 해적 억제력을 좀 키웁시다 예, 90되면 저희 게임이 망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완성을 시켜 볼게요 자 성인들이 아직 안 늘어났으니까 좀 기다리고 일부는 나이를 먹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쵸? 서른 몇 명에서 스물 일곱 명까지 떨어졌죠 일단 그럴려니 합시다 Building completed. 자 어디가 완료됐니? 램프? 그 램프 말고 농장이라던가 뭐 기타적인 거 그런 거좀 먼저 완성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건파도는 제작 중이고 너무느리잖아 이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이번 게임은 포트까지만 건설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끊겨요. 이게 예전에 파운데이션 500명 돌파했을 때보다 더 끊기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픽이 좀 좋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너무 아쉬워요. 이런 최적화를 좀 시키긴 해야겠다. 자 밭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애들만 잘 자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클레이 있죠 이거 한 명이서 생산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우그 호털이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씩 하면 될것 같고 나무는 뭐잘 알아서 만들고 있으니까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포지션을 지정합시다 스톤 가드를 좀 늘릴게요 이렇게 늘리면 이 수치를 감소시켜준다고 했는데 개뿔 변하는게 없잖아 이런 펄퍼 유황인가? 저게 유황이 맞는 거죠? 한번 유황을 그.. 수입을 해 볼게요 유황이 맞지안맞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헷갈리네요 좀자그 다음에 그 색깔로 봤을 때아 S자가 없구나 나한텐 자, 얘를한 200개 정도 구입을 할게요 따죠? 그러면 2 0개 구입을 할까? 어이? 자, 임포트를 합시다. 그리고 스톤 가드 쪽에 계속 사람들이 배치하니까 어? 수치가 줄어들긴 했어요. 그쵸? 아,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얘네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요새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나 이해했어요. 나 이해는 했지만 너무 끊깁니다. 자 이거 정말 좀 아쉬워요. 정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퀘스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게임이 끊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아쉽네요. 좀좀 아쉬워. 지금 상황을 봤을 때좀 계속 진행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게임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쉬워요. 이거 좀 최적화를 시키면 그때 한번 좀 플레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자, 아무튼 대충 플레이 방법은 이해가 됐죠. 음. 일단, 저희의 모토가 무역을 해서 원한 자원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맵 상에 없는 자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입을 해가지고 대학을 하거나 그러면 된다. 라는게 이 주모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적 같은 경우는 그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이 넘으면 게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톤가드 쪽에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억제력을 좀 만들라는 얘기예요 억제력 만들라는 얘기인데 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죠 응. 다들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난 다음번에 좀 제대로 완성도가 올라갈 쯤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다음 게임으로 찾아뵐게요.